상이랑 하이가 있는데, 네. 상의는 후드티랑 셔츠랑 네. 니트가두 개, 네. 세 개, 두 개가 있고, 네. 하이에는 치마랑 손바지가두 네. 개, 두개 있다고 하면. 네. 음, 상의에서만 보면 네. 이거 세개다 상의라는 같은 종류 안에 있으니까 네. 합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총 네.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개가 되고 네. 하의도 이두 개가 하의라는 똑같은 종류 안에 있으니까 네. 합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하가 네. 돼서. 네. 둘다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네. 이 상의랑 하의는 이렇게 종류가 다르니까 둘이 네. 같이 고를 수가 있잖아요 어? 그렇죠?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